이야기들을 뭐라 하시는지 다루겠습니다. 어, 여기 주기도문에서 어, 두 번째 간구가 이렇게 시작되죠. 어, 나라이 임하 없소서. 이 나라이라는 말은 그 나라가의 그 옛말이에요. 어, 나라가 여기 나라는 에, 영어로는 kingdom입니다. 예, 그 왕국이죠. 왕국이 예, 임하옵소서 그 흠정역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우리 개혁한글에서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둘째 간구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적 성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히브리 언어에서는요. 바르쿡이에요. 바르쿡. 히브리 에서는. 헬라 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바루크기나 바실레아의 이 장소적 개념보다 어, 더 중요하고 어, 중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점입니다. 어, 시편 145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대대에 이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이렇게 같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르쿡 또 신약에서 바실레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 통치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의 개념에서 천국 이란 단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에, 하늘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장소적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닌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요 할때그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로 안 썼습니다.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는 우리 대기권,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이 헤븐은 바울이 말한 삼층천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이지만 하늘 위에 하늘로 설명되는 해부는 뭐냐면 높고 넓고 어디에나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있다. 그게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때그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높고 넓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다. 하나님은, 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기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예,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 나라에 왕으로 주권을 가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내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당신님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아 정말 에, 우리를 다스이 없어서, 우리를 에, 그 우리를 주관하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 간구인 뜻과 고스란히 같은 그 간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간구는 사실은 같은 간구예요. 별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좀 보다도 조금 중요한 얘기를 시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도 자꾸 틀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자, 하나님 나라의 무슨 성격? 이중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중요한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시간과 공간. 어, 이 시간은요, 어, 이게 현재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강조되어지는 게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 속에서 현재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음, 자,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을 갖고 있구나. 시간 안에서 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현재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벌어졌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는 개념이에요. 마태봄 12장 28절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역사 안에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그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역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귀신의 영이 귀신이 에, 그 쫓, 쫓겨나가는 귀신의 세력이 그이 사로잡혔던 귀신의 세력이 예, 그 멸해지고 도망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예. 그런 일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더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스렸던 그 세력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력이 귀신을 내 쫓아버린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면 17장 보세요 20절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렇지죠. 어, 여기서 좀그 많은 분들의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어, 우리 심령 안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예, 받아들이는데 영어로 보면 너희 안에가 어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임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인데 이 문맥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뭔 소리예요? 예,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신 거죠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 그가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 그, 이, 가장 뚜렷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바세불의그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예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막 귀신들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안에 벌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에 속했던 마귀의 영역 안에 살던 이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받았던 자들이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다 옮겨졌대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로서 시간성을 얘기할 때 현재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귀신을 내쫓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 강력한 세력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신 거죠. 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있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공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장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 아, 마태복음 7장 21절 을 가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미래적이죠. 미래성이에요.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게 어떤 공간 안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그 하나님의 공간으로서의 미래성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오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 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 벌어지는 일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벌어지는 일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 그 오른편에 속한 양들에게 이미 주기로 한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구나. 그 완성된 극치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구나.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마라나타. 재림 때. 이게 미래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극치와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죠. 계시록 11장에서 어, 지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영광 때 벌어지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롯 하시리로다 음, 세상 나라는 이, 예, 정말 이 코스모스 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인데 예, 여기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런 세상이죠 이 세상 나라가 어,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어, 이, 이것이 바로 어, 새하늘 새로운 땅이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갱신이 되는 거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곳이냐 할때이 이곳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저 화성이나 목성이나 다른 어떤 곳에 장소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이 이 세상 나라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진답니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받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계시록 어, 21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 그 새로운 땅, 새로워진 하늘. 로서의 모습이죠 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서 천국은 현재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그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서 임했어요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러면 그 통치가 그 다스림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으니까 그 통치로 나를 하나님여 보살펴주시고 그 통치에 나를 순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우리의 그 기도의 소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그 통치가 들어온 자가 통치받기를 원하는 기요 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왕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다스림을 내가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이 따르렵니다. 이게 나라가 이마 없어서라는 간구입니다. 알고서 간구해야겠죠. 음. 그리고 어, 또한 얼레디죠. 또한 하나님의 공간으로서의 에, 천국은 에, 아직. 미래에 온다. 아직 온다. 어?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음, 그, 우리 안에 지금 장차 속히 우리에게 오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아직이죠. 아직.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본질과 다르지 않아요. 어? 그, 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죄가 없는 죄를 질수 없는 몸이 죄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데 미래적 오는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속하여진다. 장소 안에 들어간다. 그 장소적 개념보다 장소 주어져요. 중요한 것은 다스림이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 나라가 임하없어서 그럴 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통치, 그, 그 나라가 지금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영광의 그 통치를 제가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분명히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요 천국 갈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백성이야.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면서 그 극치의 하나님 나라 죄의 몸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죄의 몸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될그 극치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대망, 갈망 소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가 똑같은 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극치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지금은 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슬픈 고통만 가득해. 그런데 죽어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늘도안 하고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의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이었으며 어, 여러분 여기서 예, 성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얘기하고 구름이 회막에 이렇게 덮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런 그림들은 이, 이 구름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할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막 이렇게 오듯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구름 타고서 막 이렇게 이 구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그 그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표현하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 임재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런 막 이렇게 막 뭔가 뭐그 느낌적이고 신비적이고 무슨 감정과 어떤 현상을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임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임재예요. 막 무슨 임재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면 뭔가 뭐 불이 반짝반짝 튀고 뭐 여기서 뭐 신기한 뭐가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막 그런데 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존재 속에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상황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 다스림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뚜렷하고 강력하게 임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 그 공예배 때입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로의 부르심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말도 안 되고 내 안에서 막그 벗어나고 싶고 해석이 안 되는 이 우울증과 답답함과 이 괴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때 나를 다스리면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그 주의 나라,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바꾸어주는 그 현장이 공예배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산소가 분해되면서 그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는 시간이 공예배라고요 그런데 이 공예배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름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전날 토요일 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술 진창 먹고 할짓다 하고 그리고 예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자기 위로 받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을 가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음, 음 그, 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보여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했죠. 그 등만 보았을 뿐이지. 볼수 없습니다. 볼수 없는 이시로 있습니다. 음, 볼수 없는 그분이 영광의 그날, 그날,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설명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사랑하는 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죠.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 못 봤죠. 그러나 네가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사랑하는 도다 맞아요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 못 봤어요 뭐 그림으로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은 정말 그 그거는 본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왕만 주시래요 이때는 뚜렷이 다 드러나실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겁니다 음, 우리가 예배 중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설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고 너희가 지금 볼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하여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돌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돌리고 있는 너희의 그 믿음 신앙 안에서 너희가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 그 얘기죠. 여러분 공예배 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연습과 분명한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코람 대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할때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3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대표자가 와서 기도할 때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토해내는 기도예요. 함께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저 마음입니다. 함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는 가사 하나 하나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남은 부르는데 그 예배 때 보면 찬송 안 부르는 분들 계셔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찬송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십시오. 예배 시에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뭐 나는 다리를 꼬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맛보겠다. 그럼 꼬고 계세요. 그러나 코람 대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야. 그 무슨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3위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 안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이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왜 창조했다고요? 이게 왜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여 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스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드러난 것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코람대오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장차 주님 오실 때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뵙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어 우리 기도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근본적으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같이 간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다, 하나님이 나 안에서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 통치 받기는 원치 않아. 근데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신비적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뭐 뭐 방언을 받겠다. 뭐 무슨 뭐 신유한 뭐병 고침을 받겠다. 그런 임재는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살아내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거 감당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삶 속에서 이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고 돈 주시고 그 그런 자신의 신비적 임재는 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전역에 해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내 나라 내 왕권이 부인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국과 왕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임하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둘째 간구에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에만 온통 관심 있는 사람 그렇죠? 내 나라에만 그냥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어떤 자매를 만나 여기에 온통 관심해서 말씀도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내 나라에만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배워도 이방인의 기도밖에 할수 없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이 중원부원 하면서 그냥 자기 욕심을 구하는 그런 것밖에 못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도만이 할수 있고요.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 그걸 갈망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아, 예, 주기도문이 아무나 따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멘. 장차 장소적으로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 완전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음, 기도 같이 하실까요? 그 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수 있는 분은 천국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까 못 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 맛볼수록 장차 극치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실지 황홀할수록올지를 사모하게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어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나의 꿈이 산산히 부서지고 바서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아온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부지럽고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깊이 깨닫고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이제 거룩한 그의 사랑에 아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기쁨과 은혜, 이 감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더욱 갈망하는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짓된 이 자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이 삶의 영역과 자리 그리고 지금의 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왕권의 복종함을 보여 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내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불러들이셨고 그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참다운 성도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막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에덴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찍이 감사히 여기고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